안녕하세요. 화수브어리 이와수입니다. 저희는 울산에서 2003년도부터 시제맥주 어, 양조장을 하고 있고 지금은 1세대 양조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네. 혹시 양조장 이름에 어,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 양조장의 이름은 제가 이화수거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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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비슷하지 어, 않았나, 그렇게 생각돼가지고 사용하게 됐어요. 혹시 브루어리를 운영하시면서 재밌었던 아니면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지금 같이 이제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전시장이라든가 이제 축제장에 나와가지고 저희 맥주 알리고 또 즐겁게 마시는 거 어, 보면서 예, 그런 게 가장 좋았고요. 혹시 화수 브루어리만의 장점이나 특별한 점이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오래된 양조장 지방에 있는 양조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희는 전북 장수에서 나왔고요. 우리나라 제일 시골에 있는 제일 조그마한 수제맥주 양조장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곳이 바로 583 양조장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 호평을 지 강조하는 맥주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어, 두번 호평을 입힌다해서 드라이 호핑을 한다는 게 있거든요. 저희 맥주들은 어, 두번 드라이 호핑을 가능함을 해서 좀더 진한 호평을 전달해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양조장의 특징은 사실 저희가 아주 시골에 있는 양조장이다 보니 여행객들이 많이 힐링하시러 오시는데. 그래서 오시면 수제맥주도 맛보시지만, 또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음식들도 같이 맛보시면서 양주장 투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주장 투어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참여하시는 것같요 오팔산에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어, 저희는 전국에서 로컬 수제맥주를 좀 배포하고 싶어서 지역 수제맥주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무진장이라고 해서 전국권의 무주, 진안, 장수를 묶어서 어, 하는 말이에요. 무진장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곳이 우리나라 되게 고원지대예요. 그래서 해발이 대충 다 500m 정도 넘거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장수에서 수제맥주 만들면서 물이 되게 중요하니까 처음에 맥주 담그는 물 수원지 높이가 583m인데 했었고요. 저희 양조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본도 또 588이에요. 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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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를 또 맥주에 좀 녹여, 녹여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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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맛있게 마실 수있도 만드는 게 저는 좀종인회사라고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혹시 이름을 엠비션 브로아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엠비션 어, 뭐, 원래 뜻이 야망?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야망을 어, 업계에서 좀 야망을 가지고 하자라는 또 목표를 하고 있고요. 엠비션 어, 브로아리의 대표 메뉴 하나 소개해 주실 수있나요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품은 플레스 라버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알콜 도수는 5도 정도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소한 향을 좀더 극대화시키는 클래스를 하더라고요. 할수 있고 독일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제일 괜찮다고 라 생각하는 것은 식전 음료로 많이 쓰이는 보신. 그고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도수는 3.8도고요.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히비스커스 꽃잎을 넣어서 만든 맥주로서 약간 상큼한 향? 그래서 식자 음료나 식후 음료 로 많이 드시기로 하고, 샐러드에 곁들어서 드실 수 있는 맥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저희 맥주들은 다 마시기 편하다, 그리고 맛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한 개만 설명해 드리죠. 힘든 부분이. <목소리>